지 뼈가 부대고 지에 보고 계셔서 뼈는 떼고 가고 하루 한정판에 80개 받는 거요뼈상식이요 하나, 하나, 둘, 둘 셋. 아,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이거 한 가지로 제일 없어. <웃음> 와. 안 그래? 차하는데 도 냄새가 나요. 뭔아요이거안 돼. <웃음> <젊은> 편이야안 <웃음> 돼. 이 이거를 못 잡겠지. 못 잡겠지. <웃음> 잡아야지 여기가한손으 찍고 있으니까 이거는 먹을 수가 없네 잡아줘잡아줘에지못 잡겠지 야야자해봐못 부겠지 어 <웃음> 먹네 아, <욕심내는>. 아, <웃음> 먹어라 그냥 <목소리> 원래 고유로두 가지 앵그레스 이거 줘야될거 같아요 약간 단체샤드 거그레이 하나랑 요거트가 제일 맛있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가, 우리가 지금 다 상큼한 걸 원해가지고 몸차나 흔진 자 인기가 없는 거야 안상큼하거든거 <목소리> 생각보다 얘도 상큼하지 않아 너무 꾸덕해서 <목소리> 그나마 요거트가 제일 나은 거야 지금. 내가 아제나거 많이 먹어 서잘안치나봐 엄청 먹는데 얼굴도그렇게요 진짜 일찍 하진 않겠지만.. 어.. 데가 이 여백이 <목소리> 안 좋아 보였이 여백이 젖살이 안찌나 이제 나 그래서 다빠지는건가뭔 지금 이조트 헬스장에서 시키고요. 운동은 마쳤습니다. 가시죠. Let's go. 뭐랄까. 운동이 너무 되지 않, 잘 되지 않았지만 그냥 와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. 그. 명분과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네, 했습니다. 돌아가시죠. <놀람> 우리 여기거에고를가엽게 우리가 생각하다 브이로그의감성은좀 달라질 것 같아. 귀여워. 이리와 차습니다 시간 자, 먹어보려. 가시가 없다니, 갈치 조름에 가시가 없다. 이건 말이 안 돼. 코등어 부인. 갈치 고고 어? 있어? 네. 지금 시간6시2이분 20... 아, 말안해 말하는 무슨 의미야 어? 말안하 무슨 의의지 그냥 이렇게찍어거고거에다가 모르겠다.. 말이다이 하는 게 이거. 노래를 입혀서 그냥 이고 싶긴 한데 그것도 측은 바다니다이 <웃음> <이게> 남쪽이잖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메이저 검은색, 엄청 길고, 이거이것은이김치이 b e l n